안녕하십니까 1회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한번 배스를 잡아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배스가 회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맛이 날까 굉장히 궁금해요 뭐우렁 농어랑 약간 비슷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실제로 회로 먹었을 때 어 괜찮은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낚시는 아마 미노우나 좀큰 녀석들로 우리가 잡아야 되니까 좀큰 사이즈의 웜을 같은 걸로 사용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어, 히트! 뭐야? 이치.. <웃음> 같다아 여러분들 위너우로 하고 있었는데 뭔가 툭 치는 느낌이었는데 <웃음> 아, 너무 작은 베스가 잡혔어요 어, 미니미니한 베스 아 잡혔습니다 일단 첫 수로 잡았기 때문에 오늘 베스 회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 좀더 잡아보고 <웃음> 정 안되면 <되며 웃음> 이 녀석을 해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이즈는 좀 작아요. 아 이번엔 터지지 말고 제대로 꺼내봐야겠다. 그 뭐야? 와. 와 <웃음> 아, 여러분들 블루기리가 올라왔어요 헉, 엄청 큰데? 야 민우으로 그냥 덥석 먹어버렸습니다 이야, 이 녀석 회 떠먹어도 되는 거예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음, 꽤나 보겠습니다 일단 외래종이니까 일단 블루기리 한마리입니다 와우 오 히트! 우와. 와! 크. 와! 와힘좋습다야이트입니다 자, 어이 녀석 수초를 감아버렸네. 와, 얼굴 좀 보여줘. 아 그래도 점점 더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 아이 노후에 바로 반응을 해주네요. 패스입니다. 패스 와, 조금 더 커졌어요. 이제 얼 조금 더 커지면 될것 같아요. 아,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오 히트!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와 깜짝이야 우와. 야 힘쓴거 야 엄청난데? 우와. 야.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여러분들 3점 했습니다 3점 했어야 <웃음> 깜짝이야 와 삼자베스요 카메라 넘어가고 난리도 아니네 야 삼자베스입니다 삼자베스 3점에서. 야 진짜 이거 이거지 이거 와 드디어 낚았습니다 예상도 못했는데 저 수초 오면서 갑자기 그냥 물어졌어와 카메라 떨어진 거 보여요 여러분들 <웃음> 야 삼자베스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미친 어, 살려줘.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 어, 살려줘. 와, 와, 클라퍼어요 하마터면은 놓치버렸습니다. 오, 히트. 와. 와, 오, 역시, 우아 한대, 위노 끊어졌다. 여러분들, 비비비비비노가저또 떨어졌어요. 어떻게? <웃음> 아이, 초가 많으니까. 아, 이 대상에. 초가하니까 아, 민우에는 반응이 좋은데. 아쉽다. 저것도 한꽤 컸는데. 자, 아무튼, 오늘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리고, 화끈하게 해도록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많이 잡았죠? 어, 머리 많아. 베스도한 마리 있고, 여기 보면은 블루 길이도 한 마리가 있네요. <웃음> 자, 해쳐 먹어보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회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손질 방법은 뭐 다른 해 뜨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잡은 어 패스 크기요. 어, 상당히 크죠. <웃음> 야녀석 건강하게 생겼네. 어, 아주 건강합니다. 자 일단 한 줌을 뜯어봤는데 와 색이 광어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게 베스가 농어잖아요 농어. 과연 어떤 맛이 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먹어볼 보것 같아요 초장 살짝 뿌렸고 일단 뭐 베스 회는 한 10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여기 딱 몰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맛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일단 뭐 꼬리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살... 어... 광어 맛이 나요. 우와... 신생인데? 와 아, 진짜 농담 아니라 광어 맛이에요. 여러분들. 이 베스가 농어가잖아요. 농어가 바다에는 농어가 있고 강에 사는 농어를 알수 있겠죠? <웃음> 야 이거 맛있다. 진짜 농담 아니라 광어 맛입니다. 광어 맛. 와이 괜찮은데? 와이 베스 회가 맛있다 그랬는데 되게 쫄깃쫄깃해요. 음! 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 약간 쏘가리 같은 느낌도 나고요. 음, 음 굉장히 맛있네요, 이거. 오호! 아이고, 시, 신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신세계. 음! 와, 진짜 괜찮다. 이거 나중에 베스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회를 진짜 엄청 떠서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우와, 여기 광어랑 차이가 없는데, 진짜 이게 광어랑 차이가 없습니다. 베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와, 그 정도예요. 오래 씹으니까, 고소한 맛이 나네요 광어가 오래 씹으면 고소한 맛이 나거든 계속 광어맛이랑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와 맛있다 와, 와 이거 대박인데 와이 신세계를 발견했래니다 진짜 확실하게 맛있어 이건 진짜 먹어봐야 돼 근데 민물을 해를 떠먹는 것들 유용하다고 하잖아요 딱한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도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맛봐드립니다 시도는 하지 마시고 그냥 광어맛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괜찮은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배스낚시를 해가지고 해도 떠먹어 봤는데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블루길이를 좀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블루길이가 있긴 하지만 어, 살짝 겁나네요. 조금 더 찾아보고 제가 먹어도 되는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베스에는 굉장히 맛있다. 어, 광어 맛있다. 되게 오래 씹으면 고소하다. 어, 대박 발견입니다. 여기까지 이리 팁이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